고행을 하시면 안 돼요. 고행을 하겠다면 여러분 참 힘들어져요. 부처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저 부처가 뭡니까? 똥 막대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똥 막대기야. 똥 모든 막대기야. 버려 빨리. 부처가 되겠다는 그 생각만 딱 버리면 바로 부처입니다. 견성하고 싶으시죠? 그걸 바로 몰라 해보세요. 한번 존재해보세요. 몰라 하고. 견성하고 싶다 할 때는 되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데 견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탁 놔보세요 몰라하고 뭐 정신만 차리고 있어보세요 그 상태예요 그게 참 나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는 것만 계속 도와드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군요 하고 딱 끝나요 지금 제 얘기, 저도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얘기 들으면서 계속 지금 우리는 수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그대로 이렇게 그 법담이 될수 있어요. 깨어서 들으시고 깨어서 얘기만 하면 다이 법담이 되는 거예요. 깨어서 들으시죠? 존재하시죠?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조금만 더 관심을 줘보시면 돼요. 평소 살아가실 때그 감각이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뇌 쪽에서 뭔가 약간 다른 감각이 있어요. 실전 팁으로 드리면, 뇌 쪽에 뭔가 다른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이 있을 때가 여러분 깨어 계실 때. 이거를 서로 이제 실험을 해보세요. 깨어 있을 때 뭔가 이 뇌에서 다른 느낌이 든다 하는 약간 알딸딸 하면서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 빨리빨리 깨어나신, 빨리 그 상태로 만들거든요. 생각감정 보면 확 빠져있지 않고 정신을 딱 차림으로써 약간 알딸딸한데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상태. 수시로 수시로 이걸 도와드리면 이것뿐이에요 저희 학당. 옛날 선사들은 수시로 수시로 깨어나라고 이렇게 살짝 살짝 찔러주면 돼요. 근데 이걸 못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별수 없죠. 용맹정 경지를 해야 돼. 요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누구 하나는 터지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터지겠지 하고 하는거예요 같이 아,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안에 하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솔직히 옆사람이 무슨 수련을 하는지도 모른대요 그정도로 왜냐 정보를 왜 이렇게 공개 안 할까요 자기도 답이 없어서 그러는거예요 모든 선원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모르지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가는거예요 근데 홍의각당은 반대로 한다고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계속 얘기해 드려요 이겁니다 이거 저랑 놀려면 정신 차릴줄 아셔야 돼요 이, 이 멘토님들 제가 깨어나게 하는 방법이 밥 먹다가도 지금 깨어 있으세요? 그럼 눈딱 제가 요령도 가르쳐 드려요 아 내가 깨어 있었나 이러시면 안 돼요 깨어 있으세요? 눈에 힘주고 깨어 있다고 하세요 그 순간 아무튼 지금 깨어 있으면 되는거죠 제가 깨어 있냐고 물어보는 건쭉 깨어 있으셨어요가 아니에요 지금 깨어 있으세요 지금 여기서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세요? 음. 너무 답까지 다 제가 깨어 있으세요? 눈딱 똑바로 뜨고 <웃음> 그럼 제가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어봐드리면 자기가 이제 딱 알아서 하고 있는거죠 물어보기 전에 오늘 또 물어볼지 모르니까 딱 깨어 있요 그럼 알아요 그러다 감각을 알면 끝이에요 옛날 선사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인제 스님 찾아가면 갑자기 몽둥이 때려요. 부처가 뭡니까? 딱 때리면 정신 딱 차려지죠. 그거야. 모르죠. 감안 오면 계속 맞아야 돼요. 근데 덜 맞으려면 빨리. 그러면 어, 안 해? 하고 안때리 진짜 이렇게 지도하는 거예요.